안녕하십니까. 스와트 모형 대표 서동욱입니다. 어, 오늘 또 이번에 볼 제품은 그, 역시 라일락스 그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뭔지 모르고요. 대부분이 그, 이걸 왜 팔까 하는 그런 옵션인데요. <웃음> 써보시면 알죠. 다 이유가 있어서 어, 옵션을 수입을 한 거고요. 어, 필요가 있는 것들입니다. 필요 없는 거는 수입하지 않았고요. 액세사리로 부착하는 것들은 저도 개인적으로 별로 이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아서, 에,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효용성이 있는 것들을, 에, 추천해 드리고요. 오늘 그, 보는 이 옵션 자체는 사실, 어, 차세대 전동권 자체가 나온 지가 한 벌써 7, 8년 이상 된것 같은데요. 어, 그동안에 계속 또 문제, 계속 좀 문제가 돼 왔던 부분입니다. 어, 최근 들어 조금 낮이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재질상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고, 어, 이제, 작동성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그렇게, 그렇긴 합니다. 이마르이 차세대 전동권에. 차세대 전동권 3 중에서, 어, HK417 모델만 제외한 예, 전 제품에 사용할 수 있고요. HK417은, 이,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이거 417이 아닌데요. 416인데, 이스톡파이프가요 굵어요. 예, 일반적인 차세대 전동권이나 416보다는 굵어요. 그래서, 이 링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링은 HK417, 마루의 차세대전동권인 HK417에는 쓸수는 없습니다 소모드라든가 CQBR, 리키, 그 다음에 어, M4A1 소콤 뭐네 이런 것들이 다쓸수 있고요 HK416D, 어, HK416 대북으로 다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속이 뭐냐면 여기 들어가는 지금 이제 저는 사실 슬링고리를 지금 달았어요 그래서 좀 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차세대 전동권하고 모양이 다를 거예요이 부분이요 슬링고리는 저는 이제 어, 게임중에 슬링을 걸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 슬링고리 장착을 한거예요 별도로 원래는 이렇게 생겼죠 안에는 물론 이거하고 재질은 다릅니다 근데 이게 왜 나왔냐면 이게 차세대 전동권이 사실 반동이 심해요 물론 이제 뭐 그냥 기존 배터리 그대로 쓰시는 분들은 그게 뭐 심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저희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분들은 배터리가 업그레이드 돼서 구매를 하셨기 때문에 그 반동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그 반동 그대로 계속 사용하다 보면 이게 모든 것들이 다 풀립니다 심지어 뭐 바디에 있는 가운데 핀도 막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굉장히 반동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여기 스톡 스에 있는 이링이에요 근데 이 링이 이제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질은 달라요 일반적인 그냥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데요 알루미늄 주물식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예.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강하지 않다는 건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그 두랄리문 계열은 아니고요 어쨌든 두랄리문 계열이 아니다 보니까 좀 약하긴 해요 근데 약해서 이제 부러지는 건 아니고요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쓰다보면 반동을 계속 받고요. 또한 가지가 이제, 어, 초기에 안 풀면 좀 나, 풀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수리를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여기 스톡링을 풀게 되면 그때 이제 이 스톡링 자체의 재질이 굉장히 약하다 보니까 굉장히 약하다, 굉장히 약하다는 좀 이상한 표현이고요. 좀 약하다 보니까 그 마모가 돼요. 이 나사선이, 그러니까 나사탭이라 그러죠. 나사선이 이렇게 마모가 되니까 더 사실 유격이 생겨서 꽉 조여놔도 계속 풀리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풀지 않았어도 반동 때문에 이게 이격이 생기면서 그탭 자체에 이격이 생기면서 이게 폭이 커지죠. 그러다 보면 이제 풀리게 돼 있어요. 풀리면 이제 이게 개머리판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톡이 돌아가요. 이렇게 왼쪽으로 좀 움직이고 막 이렇게 돼 버리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심하면 이게 풀리면 예. 이제 예, 여 연동되고 있는 피스톤 쪽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그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는데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신경 쓰이는 건 스톡이 자꾸 돌아간다는 거죠. 왼쪽으로 저렇게 삐걱삐걱 돌고 위치가 뭐 가운데가 아니라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처음엔 조여보고 막 했는데요. 조여도 다시 안 돼요. 꽉꽉 조여 놔도 결국은 그 가장 큰 문제가 그 스톡링하고, 이, 스톡봉하고의 그 탭이 있는데, 나사 탭이 있는데, 나사 탭 사이에 이격이 생기는 거라서요. 그러니까 이, 상대적으로 약한 스톡링 안에 나사 탭에 그 폭이 커지는 거죠. 마모가 돼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생기는 거라 안 되고, 거기에, 어, 진동방지제 록타이트를 바르면, 아, 되겠구나.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진동방지 용그 록타이트가 문제가 뭐냐면, 한번 붙으면 잘안 풀려요 근데 이 스톡링을 안 풀면 사실은 416T는 수, 차세대 전동거는 수리할 수가 없거든요 기어박스 자체를 굉장히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 절단해야 돼요 잘못하면 잘못 쓰시면 굉장히 무서운 제품이거든요 그게 보기에는 진동 방지만 끝날 것 같지만 물론 이제 록타이 트도 종류에 따라 틀려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결책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라일락스가 항상 그런 짓을 잘하는데 이런 이제 필요한 옵션들을 만들죠 물론 가끔 쓸데없는 제품도 만들어 보면 아 쟤는 저거 왜 만든 거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재질 자체를 우선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오류 내용을 간파 한 거죠 예 그래서 어 재질 자체를 바꿔서 특성을 바꿨는데요 어 이런 말씀을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으면 어, 아마 보시는 그 초보자 분들께서는, 어, 그러면 마루의 차세대 전동은 굉장히 문제가 많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그게 아닙니다. 어, 퍼펙트한 총이 없어요. 사실 제가 여태까지 본, 봐온 그 제품들 중에서요. 어떤 제품도 퍼펙트하지 못했어요. 그게 퍼펙트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인간이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퍼펙트하지 못해요. 신만 퍼펙트하죠. 물론 저는 무신론자긴 해요. 그래서 아무 신도 안 믿는데요. 중요한 건, 신이란 사람이 존재한다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 신만이 퍼펙트 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저같은 무신론자 입장에서는 신이라는 것 자체도 존재 안하니까 신이 있다면 그것도 진짜 신, 신기한 신 일이죠 신기한 일그 그 이상적인 존재 아니에요 신이라는 게 그래서 그 사람만 그렇게 만들 수 있겠고요 네, 우리 같은 인간들은 어쨌든 간에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퍼펙트 하다 못. 표페트 하지 못하니까 완전히 100% 쿨하게 나갈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사이사이 빈 시장을 잘 만들어 주는 그런 회사들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그빈 시장의 옵션들을 바로바로 빨리빨리 만드는 제품이 특히 마루이 제품인 거예요 그래서 마루이 제품은 나왔다 그러면 옵션들이 바로바로 바로 딸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실 돈 들어가게 많다는 얘기기도 해요 근데 모든 옵션을 꼭 장착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보면 그안 장착 안해도 되는거 자꾸 장착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총이라는건 수리 안하는게 제일 좋아요 사실 무슨 얘기냐면 풀지 않는게 제일 좋습니다 풀면 나사 탭이 자꾸 나가요 그래서 나사 탭이라 해서 이제 나, 나사를 조이게 되면 나사 가 들어갈 때 나사 산이 있잖아요 나사 산이 계속 사실은 마모가 돼요 그래서 뭐한 열대 번뭐 이러면요 기 총이 걸레 짜게 됩니다 사실은 모든 부분이 나사들이 다헐거워져요 그래서 저는 제 총도 잘 수리 안해요 고장 안 나게 하는게 가장 좋은거예요 아, 네, 아, 네. 그래서 어, 저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원칙적으로 가능한 수리 를 안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근데 이제 마루이 같은 경우에 약점이 나온 부분은 이제 정확하게 이 라일락스에서 간판을 했다는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가 가다가좀 중간에 퉁 튕겼는데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옵션이 나왔다 그래서 이 마루이 제품이 차세대 전동권이 잘못 나왔다 이렇게 그 평가를 하시기는 굉장히 그거는 뭔가 좀 오류, 오류가 있습니다 예 제가 무슨 마루이 빠는 아닌데요 그래도 다른 전동권들에 비해서 굉장히 착합니다 굉장히 그 고장이 없는 편이에요 일단 그 재질 자체를 뭐로 바꿨냐면 어 굉장히 그 이렇게 제품을 사실 이 옵션을 구매해서 딱 받아보시면 터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 굉장히 그 강철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 이게 이제 재질이 크롬 몰리브덴 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속을 다루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크롬 몰리브덴 강은 비싸요. 비싸고 튼튼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점 뭐냐면 이제 나사 탭이 스톡링의 나사 탭이 자꾸 이렇게 깎이면서 넓어지고 그러서 자꾸 풀리는 부분을 이제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퍼펙트라고 또볼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장착하고 나서는 안 풀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잘안 풀리고 예, 그게 잘안 풀리기만 해도 사실 쓰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는 줄어들어요. 예. 그래서 재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 아까 말씀드린 스텐 아, 스텐이래 크롬 몰리브덴 강으로 되어 있다는 거요. 장착할 때는 사실 좀 전용 그, 그, 툴이 있으면 좋긴 한데요. 그것도 돈 주고 사기가 좀 그러니까 손으로만 좀 조이셔도 좀 도움이 되고요. 어 그렇게 하면 안 되긴 하는데 사실 이렇게 장착해 놓고요 여기 보면 홈이 있는데요 여기 옆에 측면을 보시면 이렇게 네 군데 홈이 있어요 그홈 상에다가 일자 드라이버 끼고 이렇게 고무망치 같은 걸 톡톡톡 톡 치시면 좀좀더 조여 지거든요 그래서 좀 조이셔도 돼요 물론 조이실 때 주의하실 거는 이제 스톡이 이렇게 통통 통 치다 보면 스톡이 같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꽉 조였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스톡이 이렇게 반대로 꺾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그거에만 집중하신 분 있어요 보면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게 차세대 전동권은그 개머리판을 빼 때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뒤쪽에 앞에 그 24개의 금도금 단자 그거 말씀드릴 때그동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제 요 단자가 이렇게 꺾여 있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 전동권 빼듯이 그냥 끝까지 딱 내린 다음에 그냥 팍 치면 제대로 빼지 못하다가 이게 단자가 꺾여서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속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수리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여기 뜯다 보면, 여기 배선이 있는데요. 어, 배선이 찝히거나 이러면 합선이 돼버려요 그래서 계속 말썽이될 거예요. 막, 배터리가 아웃돼 버린다든가, 배터리가 합선돼서 타버린다든가, 예, 그런 문제들이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또한 가지가 이제 수토 풀 때도, 풀고 나서도 보면 여기 피스톤하고 스프링이 있고, 스프링 가이드가 있는데요. 그리고 뒤에 버퍼, 어, 가 있고요. 이그 부분도 어,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아 어, 쓰시기에 굉장히 편한 제품 아, 유리한 제품이에요 예 그래서 문의 사항은 저희 그 스와트 모형 쇼핑몰에 예.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얘기를 하다가 자꾸 지금 새벽에 나왔는데도 어, 저희 매장 앞쪽이 버스정장이에요 그래서 저희 기사님들이 버스 기사님들이 항상 이렇게 새벽에 제가 나와 있는데 어, 새벽에 사람이 없을 줄 알았더니 저희 기사님들이 또 와서 계속 중간중간에 해방을 놓으셨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내용을 미리 정리해 놓고 동영상을 만드는 것도 사실 힘들고요 이 말거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어 또한 가지가 이렇게 정 중간에 전화 오거나 사람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사실 다 다시 편집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제가 말이 끊겨서 내용이 앞뒤가 안 맞으면 다시 다 촬영을 해야 돼요 몇 번씩 촬영해야 되는데 아, 굉장히 힘드네요 그 아까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이제 스톡 뺄때그 조심해야 되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고요 어, 배선이 중간에 찝히거나 에, 잘못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배선도 같이 빼 줘야 돼요 그러니까 배선 요 끝에 단자 부분도 풀어 줘야지 이게 이제 스톡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어, 하실 줄 아시는 분들 자신 있는 분들만 하시고요 아니면 이제 저희한테 의뢰하셔야 되는데 의뢰하시는 거는 저희가 그 공인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이그 공인비라는 게 굉장히 웃기던데요 그냥 그거 샀는데 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면 장착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어쨌든 시간이 걸리고 그로 인한 인건비는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착비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고 어 고객님들이 모르시니까 저희한테 의뢰 하시는 건 맞고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그 공인비를 지급하는 인건비를 지급하는 부분은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문화는 좀 있어야 돼요 어, 꾼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얘기를 좀딴 데로 돌아가긴 하는데 사실 뭐이 옵션에서 뭐 이렇게 더 말씀드릴 부분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꾼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 노래 부르는 사람도 노래꾼이고요 사실은 음. 그리고 뭐 그 장사하는 사람 장사꾼 이렇게 붙는데요 그게 사실 비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저희 손님들 저희 매장 주변에 이제 미군 친, 친구들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 친구들을 와서 이제 특히 이제 미국 친구들 같은 경우에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굉장히 깜짝깜짝 놀랄 때 많아요 어 이거에 대한 리플은 좀 다이지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객님들하고 대화 하듯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 이 제품에 대해서 만 이렇게 계속 리뷰하면 되게 웃기잖아요. 그죠? 장사치 같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장사꾼. 그래서 이거 제껴 놓고 그 기술자에 대한 너무 홀대, 그니까 하대가 너무 많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인정을 안 하고요. 그래서 전에 그 미군 친구가 하나가 와서 이제 자기 그 소총에 구멍을 홀을 하나 뚫어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알았다. 그 이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홀 뚫어 주고 마모해주고 물론 이제 홀을 뚫어야 되는 위치를 제가 정확히 알고 있죠 잘못 뚫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총 말고요 일반적인 전동건에서 네, 홀을 뚫어주고 가공해주고 깔끔하게 해주고 이제 배선 이 지나가니까 배선 지나가면서 잘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줬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돈을 주겠다고 해서 뭔 소리냐고 돈안 받는다고 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정말 저한테는 굉장히 쇼킹했습니다 그 여러분들 도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싸게 뭐 이런 것만 요청하시던데 싸고 싸고 좋은 건 없고요. 제가 본적 본것 중에 저도 그런 쌍물 것만 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꼭 그러면 살이 나더라고 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그 친구 얘기를 듣고 제가 쇼크를 먹은 게 내가 구멍을 못 뚫기 때문에 내가 내가 뚫을 수 있으면 내가 여기 왔겠냐. 못 뚫기 때문에 너한테 부탁을 한 거고 네가 구멍을 그냥 단순하게 뚫은 작업 같지만 네가 이 총의 구조를 알기 때문에 뚫지 말아야 될 위치를 알고 있고, 그리고 뚫었을 때 어떻게 가공을 해야지 배선이 잘리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해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기술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인건비 를 받는 건 당연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쇼킹했습니다, 사실. 네, 굉장히 쇼킹했고요. 저도 제가 기술자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 친구는 항상 저한테 꼬박꼬박 그 엔지니어링 이라고 엔지니어라고 자꾸 부르고 이렇게 축켜주는데 저는 처음에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확실히 네, 그런 부분이 선진국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일본도 같은 경우도 사실 기술자를 홀대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기술자를 홀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술자야 뭐 이런거죠 장난감 총 만드는데 네가 기술자냐? 뭐 이런 사실 그런 하대, 하대적인 하대적인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굉장히 기분 안 좋죠 사실. 물론 이제 저는 뭐 기술자라는 무슨 자긍심, 자긍심이나 아니면 뭐저 나름대로의 내세우는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예. 네. 사람으로서 기분 나쁜 부분이 있죠. 제가 수십번 만진건데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웃음> 저, 처음 하시는 분이 그럼 더이상 할 말은 없어요 <웃음> 예 그러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어요 <웃음> 하여튼 말이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이제 요거는 그 내부에 링이구요 예, 링 링이고요. 항상 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제품 저희가 좀 확보는 하긴 했는데 이것도 많이 확보를 못했어요 하여튼 장착해서 쓰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착하는 데는 어쨌든 저희가 어, 사람의 손이 필요하고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공인비는 추가는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예. 문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스와트 모형 잘 아시죠? 한두 번 지금 한 것도 아니고요 예. 구독자도 뭐 적은 것도 아닌데 맨날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요 모레 쓰시는 분들은 저희 스와트 모형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스와트 왓이 아니고요 와입니다 와 그냥 스와트 모형 치셔가지고 검색해서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어, www.swatmodl.co.kr로 들어오시면 저희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그쪽에서 예, 주문하셔서 쓰셔도, 되, 쓰셔도 됩니다 물론 매장 방문하셔도 되고요 하여튼 오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스와트 그 모형 대표 서동훈이었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잡소리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웃음> 앞으로도 그냥 편하게 생활, 어, 생활 얘기할 거예요 예, 그렇게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